이것은 라이브와 촬영 현장입니다. 김유신이란 역할이고요. 정말 활발하고 활기차고 항상 매사가 즐거운 아이지만 마음속은 따뜻하면서 생각이 깊고 감정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좀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이, 아이를 맡았습니다. 아이죠. 고등학생이니까. 아죠? 아, 처음에 좀 연기하는 게좀 어렵기도 했었고 어색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리딩 하고 계속 연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무니터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뭔가 유신화가 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다행히 잘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야 수기는 왜뭐 이렇게 또 미친 말을 해? 아예요. 라라라라. 이제 들어갑니다. 으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세요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저 한번 볼래? 우소리한번 어, 어, 볼래? 오케이 김유신더 빨리 모셔볼서응더 뭐 응? 보자고 살아 안녕히 가세요 안 왔어? 그래서 게 <웃음> 설치하요트레이야좀더 <거예요. 웃음> <웃음> <웃음> 위로 올려. 극도를좀 위로 올 <웃음> <웃음> <웃음> 다음 신 렛츠고. 라이브 원. 미치 진짜 다깥을 해봤는데 패드도 안 보여 커트! 오케이! 좋습니다! 네 오케이! 시작합시다. 네 이제 유진 갈게요! 형이 보고 싶다 커트! 라이프 원 네. 미츄! 자 스타트 처리디 어차피 뭐가 됐든 수많은 시선을 견뎌야 하는 건 똑같으니까 네. 호랑이라는 그 저의 친한 친구의 사정을 알게 된 속마음을 알게 된 그런 신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표현이 되는 그런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신좀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요 <웃음> <웃음> 어, 누가 안전 <웃음> <전주! 웃음> 하나, 둘, 셋! 넷! 제가 이항이일반 출신인데 이항이 1반이 오늘로 이제 촬영이 종료가 되거든요. 추억도 남길 겸 저에게도 고마운 친구들이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웃음> 사진도 찍었습니다. 라이브 미 미츄! 이렇게 여러 계단, 어 조심해요. 계단을 올라갈 때 칼로리 소모가 되게 좋아요. 산, 살 빼는 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하체 힘의 밸런스. 이 계단 오르이게 정말, 정말 커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할 때나 운동할 때 계단 오르기 내려가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근데 관절이 안 좋다. 그러신 분들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런게무릎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오 어. 왔어요. 이렇게 뜯다고니다요 트레이닝 해봐요. 굿. 아로미. 일단 폭탈이라 미안. 10월 1일 날, 3일인가? 푸른 달 때인데, 굴로는. 3년에 한 번. 보고 수원 빌어. 뭐 이러줄지 모르겠지만. 블럭 <웃음> 하지만 나와 함께라면 먹으실걸 팔로우 미 끝! 오케이! 좋습니다 아 고독해요 촬영 끝! 고생했어요 이제 갈게요 안녕